이게 뭐 예요？합인 <웃음> <파빈> 스트라이더 <웃음> 철 이랑 목재 는 바로 꼬을수있게 리모컨 으로 설정 해놨 고, 또 여기 바로 원 소로 만들 수있게 나머지 전원 들 은, 아. 다 여기다 넣 고, Thank <laughs> you. 딱 그, 그 바로 딱 스트라이드의 송신 기술니까? 바로 이거 타고 또 나가고. 두린님 네 이거 잘 봐요 네몇 바퀴 몇 바퀴 꺼내줘요? 오 뭐야 여기다 털에 짝 해놔야 돼. 오봐 여기 바로 우리 메인 베이스야.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메인 아, 베이스로 어. 우와 개어 봤는데 어. 죽었다. <웃음> 아흐흫 흐흫 흐 아.. 개웃기네 그, 그, 그. 베이스들 얘네 발전기에 원소 5만발씩 5만.. 5만개 5만 넣는 동만발전기에 원소를 저희가 밀었던 터레타는 없네요? 다시 생겼잖아요, 여기. 하나 더. 아... 까비. 똑같이 지어놓지. 스테고 70마리 그냥 한 번에 보내면 <웃음> 수상날것 같긴 한데? <웃음> 근데 새벽에 해야 돼, 새벽에. 지금은 얘네가 있을 것같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터렛이 다 찬거야 그래가지고 터렛 캐차를 갖다놓은거 같아요 내가 봤을때는 여기도 다 날렸는데 터렛한 다시 충전했겠지? 했겠죠 30, 32, 암컷 금공이 몇 트였어? 암컷 금공이 38이고, 예, 수컷 체력이 45예요. 암컷 체력 가져가고, 금공은 수컷 금공 가져가려고 마그마 한 다섯 여 마리 끌고 가가지고 캐찰 위에서 마그마 브레스 조나소고 타워 금방 깨질 것 같은데? 근데 그 퍼지는 게 어디 닿아야지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드 가지하 돼요.